우리 지난번에는 그 사도들이 이제 누가 크냐 경제, 경쟁하는 걸 생각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평등의 나라고 이렇게 세상과 같이 이렇게 차등을 두는 나라가 아닌데 그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차등을 두려고 하니까 이제 <웃음> 주님이 소, 저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음될 것이다. 그리고 소자에게 그물한 그릇 떠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다 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아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녀도 기본이 안돼 가지고 따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웃음> 주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사도로서 새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거죠 당신이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당신이 당신의 언약에 열심히 특심하셔서 다 이루신 것이다 하는걸 알수 있어요 인간 중에 쓸만한 인간하고 협력해가지고 뭐 구원의 일을 베풀어 가시는게 아니고요 인간 중에서 어떻게 보면 다 죄인들, 자기 어두워진 그 상대적인 그 교육에 함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등교육으로 가르치시고 그걸 증거하게 하신다. 그거, 이제 그거를 봤어요. 왜 그걸 봤냐면, 우리, 이제 아까 사월의 회심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못박은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기본이 안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자로도 출발도 아직 안한 거예요, 사실은. <웃음> 그 이제 구원받는 자의 본이 되게 하도록 그 사원을 그, 바울로 삼으신 거죠. 사울을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봐도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저를 이제, 사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될 때, 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의 본의를 쫓아서 비로소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제대로 할수 있고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수 있어요. 그 기본이 그게 안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걸로, 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기본은, 기본은, 진짜 내가 폭행자여, 핍박자여,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인자? 내가 사형죄인? 인정하기 싫죠. 이제 내가 착하 적어도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사형 원도 받더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다. 뭐 먼저 뭐저그지존파얘기도 했었는데 막 사람 죽여가지고 그 고기 먹은 그 지존파. 그 지존파가 천하에 못된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 나와는 별다른 존재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한테 전도 못하죠,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 존재였어요. 조상쪽부터 우상숭배하고 각색 정역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이에요. 주님을 알, 알, 알 때는, 주님을 알아도 그렇고, 모를 때도. 주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때도 그랬고, 소문으로도 못 들었을 그 시대도 그랬고, 죄인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어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을 알게 됐으면 아까 이제 그 사울처럼 그렇게 뭐큰 빛을 보고. 그 무슨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도 근본적으로 자기가 사울처럼 그 죄인 죄 이전과 이유가 말로 이제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정 반대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로서 계명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 아까는 그 얘기를 다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렇게 눈 비닐이 벗겨지고 제대로 보게 된 상태 이후에, 이제, 모금을 증거 일부 는 여러 날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여러 날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3년을 얘기하는. 그 3년 동안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자신이 그 동안 잘못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저기 그 가시채가 가시때 쥐빨질을하듯 했는가를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소에 가서 이제 고향 다소에 가가지고 10년을 보냈잖아요. 이그 그런 과정이 이제 변화됐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양육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사서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할만하고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알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막힌담을 헐 주님이 하셨지만 그 일을 맡은 존재로서 그 일을 할수 있게 나서게 된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게 된 것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우쳐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사랑. 그, 뭐, 그, 그 많은 그 위험과 목숨, 그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 그런, 그, 지금같이 무슨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속에 주님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그런 것이 그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 속에서 의문도 알고 영의 말씀도 알고 예? 율법의 한계도 알고 생명의 그 성신의 법의 말씀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그걸 그걸 온전히 지킬 지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지켜 나갈 때 하나님께 대한 태도도 이웃에 대한 태도도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말씀과 경건에 대한 이게 그그 얘기 하잖아요. 그, 그, 그 디모데전서 6장 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때가 있어갖고 엄숙하다. 한 한글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하, 그 성경적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죠. 그 무슨 말인 그러니까 그 힘이 없고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 그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주님이 우리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한 자인데 그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거잖아요. 우리, 그것을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준, 그, 하늘의 그,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서 말이 종의 형체를 입어가지고, 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그게 참된 경건이거든요. 그거를, 어, 바울이 배운 거예요. 바울이 그, 그분이 힘없이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였고, 네? 나사렛 예수였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아서, 알아서 그, 그분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뭐3 2여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 그 관계, 뭐 학교의 관계, 가정의 관계, 뭐, 뭐, 뭐, 사회적인 관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 예? 사회에 대한 문제도 다시 정리. 부부 간의,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도 부부 간의 문제를 얘기해 줬잖아요. 부부 간의 문제 다시 정리. 다 다시 정리. 사회에서 주와 종의 관계 다시 정리. 그러니까, 그, 그, 구약의 개명의 본의를 밝힌 것을 비로소 한 거예요. 그럼 그,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과 경건에, 그, 디모델을 권면할 때, 말씀과 경건에 창념하라. 거기, 이제, 뭐, 나의 어리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더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교회 안에 말이죠. 에베소, 에베소 지역이 또 워낙 유명한 지역 아니에요? 다소도, 여기 뭐, 여기 그, 뭐야, 그, 헬라 헬라 세계 속에서 그 유명한 대학이 있었던 3대 대학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다소가 거기서 뭐 가말릴 문화 그 일찍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건데 그렇게 그런 그런 모든 거를 다 끊어내 끊어내고 이제 진짜 아 생명의 성신의 법을 쫓아서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성신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도해 가시는 걸 알고 거기를 의지해서 나갑그 그거를 같이 누리는 사람들과 또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니까 그런 소통을 하고 간 거예요. 이, 이전에 쫓던 모든 것들을 다내려 그리고 아주 전심으로 그 일을 했어요. 이제, 이게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요. 구약에서도, 신명계에서도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뭐, 뜻과 나중에 뭐, 뜻, 목숨 이런 게더 붙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전 인격을 다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희미한 계시의빛 아래에서도 전 인격으로 율법을 따라가요. 근데 율법을 따를 때 한계를 느끼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 또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그리고 그 구약 그 희미한 계시의 아래서 에 순종의 삶을 살은 거죠. 살아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지금 모세조차도 지금 민민기에 보면 모세조차도 그렇게 이제 변화 40년의 연단 속에 변화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속 역사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지금 지금 시내산 사건 뒤에 지금 다베라 불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시내산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나이 반도고 거기가 맞다면 거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홍해 쪽으로 오른쪽 홍해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그 백성들이 그냥, 탐욕을 품고, 뭐, 그,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우에, 이제, 기브로다다 와가, 그, 위에인데 근데, 거기서 같이, 이제, 그 선동이 됐어요. 모세도. 그,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죽게 해달라고. 은혜를 자기 죽는 데 써먹으려고. 그런, 그런, 그리고, 또, 신약에 왜 사도들이 오병이어때, 이, 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뭐, 이걸, 저기, 그 일을 하게 하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이 많은, 200만이 넘는 그런 인원을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런, 그, 그, 그 그런 일을 하시냐고. 이런 불신의 모양을 보였고. 또, 누구야,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조차도, 택함받은 사람 여호수아. 요수와 이름이 그 예수 아니에요. 그니까 그, 그, 앞으로 그리토의 구원을 그 예표할 이름이 되는, 구속사 안에서 모세를 이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불평이 났을 때, 그, 엘닷과 메닷이 진중해서 그 진, 저, 회막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그 예언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연약함을 보여. 그러니까 구약의 이그 일꾼들도 쓸만해서 쓰여진 사람이 없어요. 쓸만해. 이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에 오늘 우리 입장에서 진짜 이 구속사의 그 앞에 모든 역사를 다 거쳐서 구원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쫓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여기서 어 완전히 방향을 180도 바꾼 방향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소유된 왕같은 제사장 그 선지자로서 그 일을 해야 맞아요 그 일을 해야맞다 고 아주 그게 그,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방향을 들고 그렇게 나가려고 해야 아, 이 국외명이 그 많은 내용 이의 20가지를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다른 교훈을 끌어들일 수 밖에 없고요. 세상 사조, 세상 교육급 세상에 그 차별화 시키고 좀더 나은 집, 좀더 나은 그 생활, 좀더 나은 옷, 좀더 나은 건강, 좀좀더 나은 명예 이런 걸 쫓는 그런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 아니에요 진짜 시작도 안한 사람이란 그런 사람에게 그 진짜 영적인 빛이 뭡니까 빛이 빛이 그, 어, 소, 소경에게 비친 그 생명이에요. 그 빛, 빛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전 인류를 비춰줄 수 있고, 우리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인도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빛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두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이제 맨날 이, 그 많은 내용을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진짜 선이 뭡니까? 주님이 하라고 한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거안 하는 게 선이에요. 선은 주님께 연합되는 것부터 선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주님이 그만 거다 해요. 그거는 선이 아니죠. 그 악인들이 하는, 악인들 그런 사람은 교만해가지고요. 지, 지혜를 배워도, 몇십 년을 배워도 하나도 양식이 안 돼. 하나도 양식. 그냥 들은 풍월만 있을 뿐이. 생명의 양식,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양식을 그 삼아서 이 내,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내, 앞길을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 그, 그것이 시, 신학과 경건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신학도 없, 없으면 경건도 안 나온 것이고요. 신학이 없으면.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이전에 구분했던 모든 사고 다 내려놓고요. 이제는, 이제, 섬기는 자. 내밑거름이 돼. 내가 썩어줘야지. 썩어줘야지 열매를. 내가, 내게, 내 거, 내거 있는 것을 다 빼줘야, 그게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올라가고 말이죠. 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생명이 없, 그,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존재의 당위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그런 게 모르면 지금, 저,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말이죠. <웃음> 그렇게, 참, 너절하고 비, 비루하게, 에, 살아가고. 호수아가 <웃음> 그, 이제 모세를 띄우기 위해서 저, 신을 받은 사람 제어 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에코이스트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를 아주 최상의 나르시스트로 만들고 자기. 그러니까 이게 은혜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본질을 모르면 그렇게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다.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세상의 말이라는 게. 진짜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모세를 세우기 위한 말이 아니고요. 그. 이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어,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이게 다 우리의 거울 아니에요. 야 생활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볼 때, 그, 확인했어요.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춰, 나, 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야, 그열 가지 기적을 다 보고 나왔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에이? 만나가 벌써 내려서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현, 그리고 살아갈 재료, 모든, 그리고 그 종교 생활 할수 있는 성막까지 다지원놨는데 지금. 지원놨잖아요지원서 출발했잖아요. 그, 그리고 모든 그, 저희, 교회, 제도, 질서를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 애국 생각하는 거예요. 어, 애국에서 뭐, 먹었을 때가 좋고, 아, 예수 믿고 더 힘들어. 이제, 이, 그. <웃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다 틀린 겁니다. 이, 그 명하는 거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금하는 그거 금하는 그 거다 행해요 다행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 자식을 부인하겠어요? 자식 부인하는 세상을 부인하겠어요? 세상의 영광, 쾌락, 번영, 행복 다 추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밀린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열아홉 번째 그 경멸에 찬 조롱이나 맹목적인 숭배 내용. 이런, 이제 이걸 금한 건데요. 경멸에 찬 조롱, 맹목적인 숭배는 철저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회를 형성할 때. 이 경멸에 찬 조롱이나 맹목적인 숭배는 이웃을 지나치게 혹은 낮게 혹은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마음에서 이런 극단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학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진정성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그걸 그 의지해서 받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 여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말 그냥 깔아버립니다. 네? 지식이 얕다 그러면 내 밑에서 잘 들어와서 배우라고. 닦아 버린다니까요. 그그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 가진 걸로 제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돼 나간다 여기 나간 근본적으로 변하잖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칭찬 받으면 거들름 떨고 이제 이 진정한 소통을 안 해요. 인격적인 소통을 안 한다니까요.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는 게 나를 아는 척하는 게 창피한 거지. 그런 사람들은 나를 아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본피해 버리. 그러고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아는 척하고. 이게 경멸 경멸에 찬 맹목적인 숭배 그게 그게 이제 이득이 될 만한 사람 맹목적으로 가서 숭배하는 거고요. 그렇지? 이득이 안될 만한 사람 아주 경멸에 찬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라고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요 진짜 다 내려놓고 이, 이 계급장 뛰고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난 목사니까 성도하고는 달라. 그러면, 이거, 이게, 자기 스스로, 이제,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를 나는 거죠. 그게 자기 스스로 로마 케토릭이 되는 거예요, 로마 케토릭 교회가. 아, 그러고, 아,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해석해, 이제, 원문 많이 알고, 전통 잘 아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면, 그 따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또 차별화. 이게, 이게 이제, 내가 하는 게더 정확하니까 내 무엇을까지 나오는 교황 무엇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오류가 없어. 그리고 교황이 모든 일의 최종 그 권위자,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도로 그렇게 만들고 실제 저 실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역사 속에서 남의 얘기 같죠? 내가 성,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 저기, 이걸 취합니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니까 이게 소통을, 아, 주님이 알려주셔서 알 뿐이고, 이거 갖고 나누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이게 진짜 아는 사람, 섬기는 사람. 더 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게 권세 부리려고 권, 공부하면 이게 죽을 일 아니에요. 진짜. 섬기려고. 그래야 나보다 못 배운 사람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본질을 다 아니까, 그 본, 본질을 다 아니까 닥달하지 않았다고. 절대 닥달하다 내가 이렇게 기준선을 딱 꺼놓고 너희도 여기에 못 올라오면 탈락이야. 이런 얘기하지 않. 이게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면 우리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 주는 게 아니면 나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세상에 뭐뭐 뭐 대통령을 잘 알고 있고 뭐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가 내 친척이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 우리 고백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총독의 군병들이 주님을 조롱한 일을 듭니다. 마태봉 27장, 28절로 29절.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흉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어, 이 세상에 뛰어날 메시아인데 이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라고 왔는데 세리들 창기들, 에? 세상에 그냥 죄인들하고 가까이하고 진짜 가까이해야 될 자신들은 가까이하라고. 바리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비슷한 줄 알고 같이, 그, 뭐, 관심도 가졌다가 이제,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다부터는 죽이려고 이제 달겨들은 거잖아요. 그 사울이 그랬고. <웃음> 주님이 구약을 알면, 주님이 죄인 위해서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거를 가르치셨는데, 그걸 편협되게 알지 않고, 균형잡히게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유대인의 왕 만화의 왕이신데 조롱하고 나사렛이에서 나사렛이에서 나사렛이 무슨 선한 것이 날수있 이것도 일종의 조롱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니까 음. 주님의 그 약한 데서 강한 걸 드러내시는 주님의 그. 그 경륜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뭘더 소유하려고 주님 한 분으로 족하질 못하니까 예?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그큰 건지 아십니까 그 요한 게시록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무지막지한 군병들이 영광 부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배우면 그 앞에 엎드려 떨면서 자기 한 일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배웁지 않았어도 아까 뭐 다니엘서 10장 말씀도 봤지만 그 다니엘이 의인인데도 그이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던 모든 것이 다 썩은 것 같이 냄새나는 것 같이 썩은 것만 냄새만,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얼마나 추합니까? 더럽고. 그걸 악하다고도 하죠, 또.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우면 인간 존재가 그렇다, 이말이 우리 존재. 근데 죄인으로서, 대적자로서 주님을 배울 때는 얼마나 두려워할거예요 <웃음> 바울사도는 고린도우서 5장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그가 다메색으로 가던 그 길을 잘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다메색 바울 봤잖아요. 성신을 쫓아 그 그리스도를 알지 않니냐고 육체대로 알면 청년 사울처럼 <웃음> 영광의 주님을 감히 핍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가 유대교의 교훈대로 구약계시를 그릇되게 받아들인 까닭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노라 하였습니다만 그리토를 믿고 따르던 신자들더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토를 조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이제 이담면색그 사건을 회심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여 사울이 그래. 그러니까 그왜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럼. 그리고, 이게, 저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거 진짜 안 믿는, 이게, 조, 이게 가짜였네? 그러고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도 많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실제. 이게 지금 사, 사월이 그 주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조롱의 말을 한 게. 이 은혜가 없으면요,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나가서, 뭐, 뭐가 트집, 집 잡는 거예요. 다 트집 잡아요. 그리고 헐뜯어 원래 뭐, 여기 쓸만한 사람이 헐뜯을 만한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주님은 헐뜯으면 안 되는데, <웃음> 그 주님까지 헐뜯는 일을 한 그게, 그게 경멸한찬 조롱? 그게 우리예요, 우리. 예? 그 맹목적인 숭배?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저거 깎아내려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사랑. 음. 이 결국, 저이 사월도 철저히, 이, 저기 아주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예요. 자기 애성 성격장애자예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 하나님도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용하고 하나님도 대항하고. 예? 자기 입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신자들더러 강제로 그리스도를 모독하게만. 이게 그리스를 육체대로 알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육체로 생각하면. 어디 가서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서 나가서 뭐 내가 뭐가 못마땅하고 뭐가 뭐가 불만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나는 뛰어놓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면 그리스도를 위하노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일. 여기 이제 다원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 뭐 구령산이 있는데 구원받는 산이 있는데 아, 기독교는 요쪽 동쪽 동쪽 저 능선으로 올라가고 저, 마음의 교는 저 남쪽 능선으로 올라오고, 저 불교는 저소쪽 능선으로 올라오고, 뭐, 다른 힌두교는 뭐, 저 북쪽 능선에서 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종교는 다 같은데, 그, 이렇게, 저 하나님은 같은데, 한쪽에서는 알라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부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수라고 그러고, 뭐, 이, 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버드대에서 그런 걸, 그 하버드대 신학교에서, 신학과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이 신학교가 작용화됐다라고 할 때는 그런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에큐메니카라는 사람들이 그거, 그 에큐메니카라는 사람이 그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명목하에 좌파고 우파고 다 모여요. 서로 하나 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됐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이제 그, 익명의 그리스인이라는 말은 칼 라너라는 독일 예수의 신부가 만든 거예요. 예수의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 그, 그, 그 극렬 분자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저기 공의로운 척하면서 여기서는 자월이라는 표현, 자월. 자아 도취예요. 자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들은 뭐예요? 자아 도취야.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흥분되는 거예요. 거기 그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철학자들이요. 그 쾌락을 쫓는 정신적인 쾌락을 쫓잖아요. 그그 그 고도한 그 세계에 자기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쾌락을 느껴요. 영지주의자들 뿐만이 아니고 현대판 철학자들도 마,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에서 그런 거 혹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이 정신적인 쾌락을, 육체적으로 이게 에로스적인 쾌락을 굉장히 저급한 걸로 생각하고, 정신적인 교감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저희 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웃음> 예 그런 게다 이제 거짓 교훈이고 또 여기 또한 가지는 그 이제 펠라기우스 스폴전 목사가 이제 사람은 날 때부터 펠라기우스 주의자다 어떤 책에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라고 나오는데 김찬 이, 이 목사님 본 책에서는 펠라기우스라고 한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본 책에서는 아르미니우스라고 되어 <웃음> 있는데. 아무튼, 사람 나면서부터 알미니우스주의자예요. 자기, 시, 아, 그게 뭐예요? 구원을 받는데 신인 협력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 신인 협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인간이 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그 열심을 내서 그걸 이루어간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맹목적인 헌신을 하는 거고요. 또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한. 그러니까 그아르미니스주의자처럼 잔인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신 지체야. 어, 어린아이들, 태아들, 노인, 노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가 신앙 고백해야지 구원받는.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르미니스 사상. 요하세, 애가 뭘 안다고 고백도 안 하는데 무슨 구원 받냐고.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 모르고. 그러니까 또렷이 알고 고백해야 구원 받는다. 이게 원죄를 부인하는 거고, 그 아르미니스 도 주위에 막다 섞여 있는 거지. 그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 내신 구원의 방도.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진이 낮아. 약속하시고 오셔서 구원하신 건데, 그걸 아는 게 구원인데, 그걸 믿는 게 구원이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그거 못하는 사람 조롱하고, 잘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헌신하고. 근데 칼빈주의 안에 그런 그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이 깔려있어요. 예? 그 이스라엘 속에 그 이제, 이, 이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듯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무 번째, 합법적인 약속을 위반한, 열 번째, 그, 어 그, 명하는 걸 배울 때는 열 번째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금하는 거의 스무 번째 합법적인 약속을 위반하는 거. 이게 금령을 금령을 주께서 금하신 것을 안 하는 거, 그게 선이고요. 주께서 명하신 것을 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급해, 주께서 명하신 것을 하지 않고, 금하신 것을 해요.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참 묘하죠, 이게 음. 여기는 이제, 그, 이제, 합의 이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목사, 서약, 교회가 출발할 때, 우리 교회 출발할 때도 목사 서약이 있었고, 송도 서약이 있었잖아요. 그게 합법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럼, 그럼, 뭐 이제, 결혼할 때는, 뭐, 병 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뭐, 그거 다 서약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아이, 병 들은 거 싫어. 그래서 떠나는 사람, 예? 예? 그, 가난, 가난하면, 아이고, 도물이, 가난 때문에 같이, 이 사람, 가난,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환두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그런 게 위반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예. <웃음> 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 사실 저도, 그, 이 눈병 나고, 사실 빨리 퇴임하려고 그냥 이리저리 지금 많이 고민도 하고, 주님이 길을 좀 열어달라고 지금 탄식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합법적인 약속을 <웃음> 하나님 앞에서 위반한 거예요. 한, 한편으로는 지금, 저,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주님이 어떻게든지 그 일을 아, 그런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신 뜻이 있으니까 뜻을 잘 해야리고 주님의 선하신 도를 받기를 바라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혹시 이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웃음> 조금 참으시고 서약한거좀 생각 가지고 참으시고 <웃음> 주님의 궁민을 베푸실 때를 대망하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생길 겁니다. 아무튼 매진말 보도록 하죠. 명예를 무시하는 걸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방치하는. 국외명의 명하는 걸 살피면서 우리 고백서가 말하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예는 그저 재물보다 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안침받았고 하늘 시민권을 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세계에서 똥똥거리고살 텐데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으면, 나를 보호해주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어요. 나를 보호해. 그러니까, 그, 그게 잘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음. 택할 것이다. 그니까 금보다 진리를 더 사모하라 그러 예? 금보다 더 진리를 사모해요. 여러분들 앞에 이 다이아몬드를 뿌리면 와서 안 주실 사람 없겠죠. 아마 사람이 많은 데 뿌리면 많은 사람이 압사될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엊그저께 이거 팬데믹 풀, 풀어가지고, 원래는 만명 모인다 그랬는데 더 많이 모여가지고, 그 좁은데 빠져나오다가, 뭐, 많이 오잖아요 백여 명이 사, 사상됐다고. 우리가 진리를 찾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 하는 거에만 정신을 팔게 아니에요. 정신 팔면 안 됩니다. 뭐 세상에서도, 저 좀, 좀, 각성된 사람들은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예? 진짜 내가, 그, 영, 영, 영, 예로 생각할 게 뭔가. 또, 홈리와비누하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엘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자식들이 그렇게 엇나가가지고, 제 멋대로 성,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때는 뭐, 이제 성, 성전 짓기 전이니까 성막 안에서 별 악행을 다해도, 내버릇, 내버릇. 사역을 취하고 있는데, 내버릇. 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 0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인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아까 사울이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을 따랐다고. 제가 철로 역정을 요새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순례자가 그 이 세상에 그 심각한 구원 얻을 수 없는 상황, 심판의 상황을 알고, 아내하고 아이들 설득하잖아요? 근데 안 가죠. 그래서 혼자, 혼자 가죠. 혼자 가요. 그, 그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 같이 따라와가지고, 그, 그, 어떻게든지 못 가게 하려고 끄집어 내리는데. 근데, 뭐하고, 그, 뭐이 세상의 현자나 뭐 율법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다 뒤로 하고 좁은 길로 지금 그 순례길을 가는 그런 그런 걸 내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진짜 주님을 알면요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내가 천금같이 여기고 내 생명같이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요. 여 그리고 우선순위가 뭔지 주님의 제자로서 할때 따를 때아 이제 제 부모님을 어떻게 장사 지내고 뭐뭐내 하던 일을 좀 정리하고 따른다고 할때 거부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이따 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거부하셨어요.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뭔지 알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에 주력을 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과 내가 그 바닥까지 모 쳤으면 요 진짜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그 그걸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찾을 때 비로소 이웃 사랑을 할수 있다. 비로소 자식 사랑할 수 있어. 비로소 부모 사랑할 수. 있어. 비로소 부부 사랑할 수 있어.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 안 하니까 자식 사랑에 눈이 그냥 가고 예, 부모, 예, 이거 재물 세상. 그러니까 180도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한 바퀴 도는 게 아니고, 철저히 그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주님의 진리를 사모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해요. 세상에 어떻게 기생해 가지고 뭐... 성공할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됩니다. 그리또. 그리또을 만난 사람은 그걸 배설물과 하죠.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에 본인 본인 배설물도 두번안 두 보잖아요. 냄새나는 배설 자식 배설물도 젖 먹을 때하고 밥 먹을 때하고 또 달라가지고 밥 먹을 때는 참 그거 닦아주기 힘들죠. 힘들어요. 이그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돼. 모든 관계 모든 그리고 진짜 죽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재창조된 존재로서 진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사람. 그냥 부자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진짜, 진짜 주님을 안 만나가지고 다, 포,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도망가버려. 국외명은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